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콜, 또치입니다. 아..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네요. 다음주는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가볼 흉간은 어디냐? 이거는 제가 겪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촬영 때문에 운전하고 가고 있는 도중에 그 특정 그 폐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지나가고 있는데 부신 하나가 서 있는 걸 내가 봤어 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분명 뭔가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장소를 제가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2021년 11월 4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도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람이 가지아 오늘 온 곳이 자 여기입니다. 보이신가요? 여기는 지금 현재 뒷 부분이고 자 슬슬 이동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누군가 와, 여기를 왔다갔다 하는것 같네 근데.. 우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저, 이, 그, 입구에서부터, 저기 입구에, 저기, 처음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거기 입구에서부터, 제일 어떤 게 느껴졌냐. 우선, 뭔가 불탄 냄새? 불탄 냄새? 면서 그 좀.. 아마도.. 여기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망자가 불에 타서 혹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불 나는 흔적은 없거든 불 나는 흔적은 없어 야 혹시 여러분들.. 음.. 아무리 죽은 구신이라고 해도 왜 이렇게 너는 버르장머리 이렇게 반말을 치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실까요? 자, 이런 흉가에 그리고 야, 이렇게 떠도는 구신한테 존대를 써주고 그러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대충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이해하셨습니까? 나를 만만하게 봐가지고 나를 나한테 자꾸 장난칠수도 있고 그런것 때문에 기선제압이지 아, 주위에 있는거 다 아는데 잠깐만 나와하고 어, 얘기 좀할수 있을까? 안 되겠어? 자, 그럼 내가 나간다. 아, 이 자리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뭐냐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좀 전에 저기 있었잖아 요렇게 와갖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배꼽 쳐다보고 갔어 그래 그래 그래 나갈때는 온 상태로 해놓고 나가도록 할게요 와, 자꾸 내 뒤쪽을 빼꼼 빼꼼 계속 쳐다보네. 우리한테는 CCTV가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도망다니면, 아, 제가 카메라를 또 하나 준비해갖고 왔거든요.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CCTV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 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어, 댓글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생각한 거는 고스트 CCTV 고시티. 자, 여러분들. 아, 설치는 했습니다. 아, 녹화는 잘 되고 있고. 카메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면 안갈 수가 있거든 비 때문에 빛이 있어서 너 지금 거기 뒤쪽에 있는거 아는데 잠깐만 좀 나와 보면 안될까? 울지 말고 왜우라 어? 자꾸 울어요 울어.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상한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 나이. 나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말을안 하네. 나이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응? 어? 자꾸 나가줬으면, 자꾸 나가줬으면 좋겠다네. 아, 뭔 사연이 이렇게 많을까? 예? 뭔 사연이 이렇게 많을까? 알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음, 한이 많은 것 같아 갑작스럽게 그 저렇게 죽은.. 혼자였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혼자였던 것 같아 좀 느꼈던게 뭐냐면 뭔가 많이 외로워해 그리고 어, 혼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 혼자였던 것 같아요. 갔던 것이 아니라 혼자였던 것 같아. 확실하게. 그런 거 보면 뭐 객사했나 어쨌나 잘 모르겠네. 그러면 객사한 것 같은데 맞지? 집에 뭐불타는적이 없잖아 이렇게. 집 말고 밖에서 죽었다 이거지. 내가, 내가 봤을 때는. 내일 제가 날이 밝으면은 어 날이 밝으면 여기를 와 가지고 좀. 동네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혹시 어, 여기 집에 대한 혹시 사연을 알고 있냐 이런 거에 괜찮죠? 이런 거괜찮은 하잖아요. 좀더 생동감 있고 공감대가 시청자분들하고 뭐 공감이 되, 되기도 하고. 자 내일 우선 제가 여기를 다시 와가지고 음, 인터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였어요 자 여러분들 어, 어제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오늘 날이 밝으면 은 여기 와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따 본다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했던 것이 지금 앞에 보이는 저기입니다 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마을이고 잠깐만 이 집에다 물어봐야 돼. 아 근데 아좀 말하기가 좀 어색해 좀... 지금 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뭐좀 물어볼게요. 어 제가 그 시골 집을 좀 이렇게 보러 다니고 있는데. 뭐? 집이, 집, 집. 시골 집집집 시골 집이요? 예, 예 혹시 저기 위에 빈집 있던데. 저기 주인하고 뭐좀 이렇게 연락 좀 해보고 싶어. 아니, 싶... 우리도 몰라요. 거기. 안 판대? 안 판대요. 아. 진짜 그렇 말했는데 안 판대. 아, 안 팔아요? 네 아. <웃음> 시골에서 사시게? 네 <웃음> 그래가지고. 안 판대요, 안 판대요. 아, 그럼 저기는 전에 누가 사셨나요, 혹시? 여기 사람들 거 아니에요. 아. 아뭐 외지 사람들. 외지 <웃음> 아, 외지 사람들. 그 전에 뭐 사셨던 분들은 누군지는 아세요? 아니 아니 어디 다른 지역에서 산다고 하더라 가야지 천대이많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아니, 알겠습니다 아 다른 데를 한번또 불러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 좀 물을게요. 그 저기 그 여기 길 들어오기 막 입구에 보면은 그 집이 있잖아요. 빈집. 제가 지금 시골에 좀 살려고 혹시 그 주인하고 혹시 연락 좀 되나 해가지고. 아 애국인은 산지? 여기 바로 어 바로 좌회전으로 바로 막들어오면 코너길에 있는 저 위에요. 언덕 위에. 아 대등 저기. 예. 음, 거기는 집은 비었는데. 예. 잃지는 않고 몰라요 주인은 누군지. 아 그럼. 주인 누군지 모르지. 거기 전에는 그럼 저기 가 누가 살았어요? 거기도 나은 애들이 딴 사람들이 살았죠 주인 말고. 옆에 자기 음, 집아데그 어, 상호삼 친구. 거기는 이제 해봐.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예. 그. 여름에 더울 때, 예. 그 저기, 몸에다가 페트병 올린 거를 저기 하다 예. 전기공사에 감전되어 버렸어. 와, 감전되어 버어왜그냐면현장 예. 그 저기 집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저기 습기가 있으니까, 음. 그 페트병 올린 거를 더우니까 예. 그 몸에 지고 전기공사 하다가 감전해도 전기 걸려가지고. 음. 음.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와 방금 아 이거 녹화 됐나 와 이게 대박인데 우선 뭔가 불탄 냄새 불에 타서 혹시 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불난 흔적은 없거든. 저기 위, 위에 있는 집 있잖아요. 응. 거기서 동네 뭐 사람들 하는 말이 뭐 공사판에서 그렇게 하다가 중기생신됐다고 하던데. 응. 응. 응.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맞아요. 음. 총장인데이소이 그렇게 많은 게 생계란 말도 찾아보고 다서 응. 그랬는데, 나가를 이 동네에 그, 기술자 목수가 있어. 그럼, 네. 그, 맡으러 온 뒤, 그 일, 댕기다가. 그래갖 술도 한잔 먹었는데 아찐니까. 더고, 철근이라고 메고 가다가. 응. 전기선를거다오라서 그럼, 감계를팍 떨어진 게, 한 사람 또 가서, 야, 어디에 그랬는데, 한, 입, 감정, 감정, 감정. 그러고, 그 사람은 살았어. 그, 그놈만, 이제, 병원에 가다가 죽었지. 아. 그리고, 세수문이시. 그리고, 낚시장 사람들이, 우리가 낚시를 받았는데, 그새끼, 우리 돈도 끼워먹고 죽었어. 음. 이제, 이제, 걸음 가고여행에서잘 가라고. 짜 와서 잠잘면 되지. 음. 뭐, 시비는 괜찮아. 좋았어. 그리고, 좀, 혼자 사 함께, 이 나이를 먹었어. 혼자 사 함께, 이 그러면은, 그 공사판에서 그렇게 하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거기 뭐, 이렇게 뭐, 보상 같은 것도 나왔겠는데? 그럼 보상이, 음. 형제관들이 찾아보도 안했는데 보상이 음. 조금 많이 나서어요 이산은 나왔어요 아. 그래갖고 형제가들이막싸움나 많이 나서 그래갖고 아. 낫지 잡는 대도막 은은 싸이에서막 팔아갖고 가본 거 그랬잖아 음. 형제관들이 다 아주 나쁜 데 음. 살았을 때는 찾아보도 안 해놓고 죽어서 돈 보상 나온 게 고난 갖고 싸움을 줄게 됐지 나이가 낫지 불쌍하지 불쌍해. 음. 응. 음,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